이번 영상은 SSH 보안인데요. Fail2ban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SSH 보안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Fail2ban이라는 것은 이제 SSH에는 로그가 존재하는데요. 뭐 SSH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했다 아니면 서버에서 나갔다 이런 로그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스캔하여 수상한 IP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바의 로그에 Apache 에러 로그 파일을 이용하며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지금 현재 우리만 패스워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해커가 그냥 무작위로 다 넣어봅니다 뭐 A를 넣어보고 B를 넣어보고 바나나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패스워드를 찾아 냅니다 차단에서 로그인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은 해커에게 해킹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격 방식을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IP 테이블즈 또는 TCP 래퍼와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FSIX 시스템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페일트 n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s s h 로그 파일을 스캔하여 수상한 IP를 차단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에 명령으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sudo apt install fail to ban을 통해서 빠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안을 설정하는 이유가 공개된 ssh가 있을 경우 vpn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커들이 매우 많은 해킹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 수도 fail to ban client status sshd를 입력하면 차단된 IP 리스트와 몇 번의 ssh 접근이 실패가 있었는지 뭐총 b 횟수는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는 웹서버나 서비스 제공 시 알게 되는 내용들인데 해커가 그런 서비스들에 매우 많은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보안 수행을 해줘야 우리의 라즈베리파이 서버가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만 열어두더라도 수많은 해킹 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FTP나 다른 서비스에서도 이런 보안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SSH만 하는 이유는 SSH가 뚫리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장악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SSH를 중심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sh 보안을 수행해 보았습니다.